저는 미소녀 전문, 아 네, 미소녀, <웃음> 미소녀 전문 나이스토이 직원 사장입니다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덕후입니다 제가 열심히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첫 번째로 원주에 있는 나이스토이를 방문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장님, 직접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이제 피규어 등제일복권 등등 판매를 하고 있는 나이스토이 네. 징어 사장이라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출연자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출연하시게 네. 됐는데 지금 원주에서는 유일하게 피규어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유일했다가 둘이 같이 하고 있다가 네. 제가 이제 안 하면서 <웃음> 유일하게 되셨는데 지금 원주 분들이 좀 많이 오시나요? 어 아직 뭐 홍보가 좀 사실 살짝 덜된것 같기도 아 하긴 한데 네네. 그래도 지금은 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네, 구경하고 아시고 네. 네. 실제로도 저한테 이제 저희 가게 번호가 아직 온라인에 돌아다니다 봐요. 네. 전화하셔가지고, 피규어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웃음> 이제는 나이스, 토, 나이스 토이, 나이스 밖에 없다. <웃음> 글로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홍보도 해드릴 겸, 그리고 이야기도 나눠볼 겸,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한번 출연을 해주셔서 이야기 좀 나눠주실 수 있냐는데, 너무나 또 홍케이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볼 건데요. 네. 지금 나이스 토이를 운영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년도 이제 3월부터 <웃음> 20년 됐다는 줄 알고 <웃음> <웃음> 이제, 이제 네, 2년 조금 안 되네. 네, 아 그렇네요. 2년 좀 있으면 2주년을 맞이하는 음, 한 4~5개월 정도 되면은 맞습니다. 아, 그럼 그 동안 좀 어떻게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항상 부족하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웃음> 네. 제 뜻대로 되는 거는 다제 그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하고 싶으셨던 게 있었는데 안 되신 게 있으셨나요 혹시? 각종 이제 뭐, 이제 뭐 홍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을 때, 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돌아오는 것들보다. 오히려, 아... 덕쿠님이 이제 전화를 그때 이제 막 해주셔가지고. 아, 소개시켜드리는 네. 거? 네. 그분들이 지금 이제 단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니, 내가 장사할 때나 솔지 <웃음> <웃음> 아, 그게 더 컸네. 그런 컷을. 경우가 꽤 아, 있어요. 그렇죠. 저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SNS 홍보나 막 이런 거는 간접 홍보인 경우고 네네. 뭐 저한테 연락이 왔거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네, 접근을 맞습니다. 하는 거다 보니까 아그죠 어쨌든 그래도 나이스토이가 원주에서 오래 하셔야지 그래도 원주에 하나뿐인 피규어 매장이잖아요 더 네. 확대하시고 더 좋은 데로 가셔야 되는 거니까 아, 말씀 감사합니다 아그 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주의 자존심이 되셔야죠 <웃음> 오프라인으로도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튜브로도 생방송으로 제일 복권이나 다양한 상품들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한번 소개해 한번 주세요. 보통 이제 저녁 한 9시에서 9시 반 정도부터 방송을 시작을 하고요. 아...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고, 어한번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한두 시간에서 3 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방송을 하고 어떨 때는 새벽 5 시까지 한번한 적도 있고 그렇죠 그게 네. 라이브 방송이 한번 켜지면 네, 맞아요 이게 사람들이 다 나가지 않는 이상 네. 그렇죠 끝이 없이 방송을 하게 되죠 아 음. 어,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제일 복권이나 어떤 상품들을 주로 하시나요? 네 이제 복권들도 있고 이제 시중에서 서울권역이 아니면은 보통 이제 찾기 힘든 네. 뭐 리멘트류나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여, 그 가차 종류 같은 네. 경우도 그렇고요 뭐좀 재밌게 해보려고 이제 막 수동 가차라는 것도 좀 해보고 음... 아 수동 가... 가차요? 네제 <웃음> 손이 이제 집게가 <웃음> 네. 돼서 이렇게 랜덤으로 막 이렇게 뽑아내 <웃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걸좀 재밌어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아 그쵸 그쵸 아 역시 <웃음> 사람은 도박 이런 거좀 들어가죠 <웃음> 지금 여기 피규어를 보니까 제가 작년에 왔을 때보다 장식장도 더 늘어났고 물건이 또 엄청 많아지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수많은 피규어들 중에 네. 혹시 가장 아끼는 피규어가 있으신가요? 음, 네. 로우첸화라고요. 이제 게임이 원작이었던 애니메이션이 이제 나온 게 있는데 애니메이션화 되면서 네. 그남 주인공 캐릭터를 이제 엿 캐릭터로 이제 변환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디오라마부터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네. 와, 이거는 너무 이뻐서 꼭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피규어가 있어가지고 네, 그 피규어는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가격이 혹시 가격이 아마 배송비 포함해서 한 20만 원이 조금 안 됐던 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한 2천만 원정도를 기대했다가 <웃음> <웃음> 20만 원이면은 지금 네. 사실 갖고 계신 것 중에 20만 원 피규어면 되게 낮은 가격이잖아요. 아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도 개인적으로 애착을 갖고 계신 피규어이신 거죠? 음. 네. 제가 방송에도 종종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만약에 가게가 만약에 어떤 재 해나 네. 이상상... 이 발생을 했을 때 무조건 이거 하나는 들고 가겠다 아... 하고 찝은 게 바로 그. 아 피규어. 그래요? 더만큼 네. 거를 그그 갖고 나가서 그 피규어를 여러 개살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제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피규어들이? 지금 제가 이제 일단 모은지는 한 7년에서 8년 정도 됐고요. 음, 네. 전체적으로 아마 그래도 한 6천에서 7천 정도 는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웃음> 와 진짜요? <웃음> 네. 진짜 어, 많지는 어,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엄청 피규어가 많고 가격대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네. 제가 봤을 때는 가챠나뭐더 저렴한 제품부터 시작해서 뭐 레진 피규어랑 엄청 고가의 제품들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애물단지라고 생각되는 피규어가 있죠. 가격은 비싼데 처분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네. 혹시 어떤 게 있, 있으신가요? <웃음> 딱 지금 한. <하는> 전국 <웃음> <정부> 찔렀죠. <웃음> 하나가 있는데 팻브랜드에서 네. 나온 이제 네. 구스마일 그 이제 계열사에서 나온 네. 어, 네로 기모노 버전이라는 피규어가 있습니다. 그 피규어 같은 경우는 일단 이미지 처음에는 이제 보통 이미지로 많이들 보니까 이미지가 너무 이쁘고 이제 저도 페이트 관련 쪽을 이제 좀 모으다 보니까 어 이쪽 요것도 되게 이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샀죠. 가격은 아까 그 좋아했다고 했던 네. 로우채너와 간력이 비슷합니다 아 한채가? 네네. 아, 네네 그래서 샀는데 어... 비율이... 아, 그래요? 아. 똥망이에요? 아. 비율이 너무 이상해서 아, 근데 일단 전신은 되어 있는데 네, 전시는 되어 있는데 좀, 어... 살짝 좀안 보이는 위치에 아. <웃음> 그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고가의 츠메아트 에이스도, 네. 보여주도는 이상 구석탱이에 <웃음>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 네. 왜 이렇게 애들이 다 불쌍하게 밑에 그렇게 짱박아놓으시고 계신지. 저는 미소녀 전문. 아, 네, 미소녀, <웃음> 미소녀. 전문 나이스토이 직원 사장입니다 아, 맞아요. 제가 안 그래도 구경하다 보니까 의외로 원피스나 귀면의 칼날 드래곤볼은 네. 많긴 많아요. 음. 근데 한칸 이렇게 있고. <웃음> 어딘가 부터는 계속 미소녀만 나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근데 제 채널에 미소녀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꼭 놀러 오세요 네, 나중에 기회 되시는 분들은 이제 원주 나이스토이 오시면 은 미소녀 피규어를 많이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램이랑 막 됐다 많더라고요 세이버인가 제가 페이트나 이런 쪽을 잘 몰라서 요즘에 또 미소녀 피규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웃음> <웃음> 네, 볼수록 저는 처음에 이제 미소녀들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얼굴이. 네. 거,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눈 이만하고 근데. 피규어랑 애니메이션이랑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다 보니까, 네네. 얘네가 또 신기한하게 또 지들끼리의 자기만의 매력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그럼 유난히 좋아하시는 또 여자 캐릭터가 어떻게 있나요? 어,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현재는 딱두 개의 캐릭터인데, 네.. 하나는 양다리. 이제, 어, 네, 그치, 양다리. <웃음> 네. 어, 근데 네,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한, 한, 명은 이제 귀만의 칼날에 나오는 이제 주 캐릭터로 나오는 이제 네. 미칠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 어쩐지 바탕화면, 아, 컴퓨터 바탕화면이 미칠이더라고. <웃음> 어, 네, 맞아요. 아. 그래서 그 캐릭터가 하나가 있고, 이제 핑크색 머리에. 예, 네. 세 갈래로 폰티를 하고 이것 때문에 가거 예, 네. 아닌가요? 네? 아... <웃음> 그거는... <웃음> 다른... 저... <웃음> 아, 에? 아, 에? 아... 다른 캐릭터는 들어보면 알수 있겠다 아, 네, 그럼. 또 하나의 캐릭터는 어떤지 또 하나의 캐릭터는 이제 리제로에 나오는 람이라는 네.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까 랩몰을 네.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똑같이 생겼던데? 네. 아, 똑같이 저 생겼는데 궁금했어요. 약간 살짝 다른... 아... 네. 애니에서 나오는 이제 성격이나 네네. 말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많이 매력을 느껴서. 아 그래서 그두 캐릭을 가장 좋아하는데 두 캐릭의 이제 장점은 핑크머리. <웃음> 제가 아, 알고 음, 보니. 까 송툰이 핑크머리를 좋아하세 아, 제가 좀 핑크머리를 아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자기의 취향을, 아, 네. 이상형을 알아가시는 거구나. 그럼 핑크머리가 또 누가 있나요? 네. 그 빅맘은 좀 빼주셨으면.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제일 복권이나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개발해서 진행을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매니저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 이제 한세 친구 정도 있어 네, 맞아요. 전에. 있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게 방송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네.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손님으로 한 번씩 왔다가 음, 음.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이 쭉 돼가지고 지금 몇년 네. 넘게 매니저를 가지고 있고요. 또이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이제 가끔씩 한 번씩 또 주기도 하거든요. 아. 이제 이게 대표적인 거로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네. 그 마니또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선물을 이제 나눠보자 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선물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랜덤으로 시청자들이 네, 그렇죠. 선물을 보내주면은 그거를 네. 이제 뿌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의 이제 한해서 이제 아, 이렇게 진짜요? 했었고, 네. 그래가지고 3 0여분 정도 아. 참가를 해주셔서 이렇게 재밌게 한번 해본 적도 있고요. 아. 아이디어가 좋은 아, 친구들만으로 네. 이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피규어 사장들은 사고 싶은 거다 사잖아요. 그냥 일단 네. 사도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사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갖고 싶었는데. 못 사고 있는 피규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막 되게 비싸거나 네. 막 그, 그런 건 아니었고 되게 구하기 힘든 피규어가 하나 가 있었어요 음, 그렇죠. 일본에서는 이제 원더페스티벌이라는 네, 네. 여름이랑 이제 겨울에 이제 한 번씩 네. 하는 거 거기에 나왔던 디자인이 2011년도에서 12년도쯤에 복권으로 나왔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 하... 그게 저 보시면 저 하츠네 미쿠예요 네 근데 저 미쿠가 램도로이드는 보통 사이즈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이즈가 빅 사이즈로 나온 적이 한번 있어요. 렘도. 넘도... 네, 렘도를 빅 사이즈로. 네네. <웃음> 오, 제가 소름 <서른> 돋았어요. 봤어요? <웃음> 와, 나 진짜 서른 돋았어요. 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게 아마 한 40c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옆으로도 넓고. 근데 이 제품을 제가 너무 갖고 싶어서 네. 이렇게 검색을 이제 되게 우연히 했는데 아... 근데 일요일 날 되게 우연하게 그거 검색을 하다가 여기 오시는 이제 단골분들이 좀 많이 네네. 계시거든요 그중에 한 분이 그걸 보고 바로 구매를 눌러주셨어요 사주신 거예요? 네 저한테 사주셨어요 그래서 왔어요 아 오지는 않았어요 아직 사기당하신 거예요? 네그 <웃음> <웃음> 주문을 했는데 아, 그럼 네, 배송 중인 거예요 아직? 네 배송 중에 있습니다 와, 너무 갖고 싶었던 거라서 아, 나중에 오면 네. 저좀 불러 주세요. 소개 한번 같이. 네, 네, 네. 우와 아니, 눈물이 제가 눈에 <웃음> 눈에 왜 눈물이 보이시는 <웃음> 거예요? 그럼 가격은 혹시 얼마 정도? 가격은 네, 이제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 네, 한 10만 원 정도. 아, 그래요? 해요. 어, 네. 근데 구, 구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아이라. 구하기가 어려우면은 원래 좀 비싸야 되는데. 네. 보통, 네. 매물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렌드로이드 네. 가격대가 6, 7만 원대잖아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크, 네, 크고 한정상데 생각보다 비싸진 않습니다. 왔는데 뭐 머리가 없구나, 그러지 않겠죠. <웃음> 정상적인 <웃음> 않기는... 어, 네. 또 와서 양품이 와가지고 <웃음> 네. 같이 리뷰하면 진짜 재밌겠네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이거 후속편으로 네. 아련한 모습을 찍으려고 했던 건데 <웃음> 구하셨다고 하니까 네. 진짜 부럽네요 와. 네, 퀴즈를 내드릴 건데요 네. 이컨텐츠의 주된 코너라고 할수 있는데 아직 코너 이름은 못 정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코너 이름 정해서 그 코너 이름이 당첨되신 분께는 나이스토이 사장님께서 선물 하나 보내드리는 <웃음> 진짜 보내주실 건가요? 아네 그럼요 아, 네.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아네 아, 네. 코너 이름 정해주시면 나이스토이 사장님이 작은 선물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퀴즈쇼 제목을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너무 쉬워서 많은 분들이 아 나도 할래 나도 할래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난이도를 네. 조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문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피규어 문화를 이끌었다고 할수 있는 만화가 대표적으로 네 드래곤볼 원피스 그쵸 정도가 있죠 드래곤볼 원피스가 있죠 그렇다면 원피스 작가의 이름은 어어 정말 작가 맞냐 어 제가 카운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정답 네 오다 h 로 오다 h 로 오다 h 로 맞나요 다섯 글자인데 일곱 총 일곱 글자거든요 여섯 글자인데요 오다 h 로 그러니까 <웃음> 어. <웃음> 아, 제가 원피스를 생각보다 네. 안 좋아해서 하겠습니다. 오5다 H 로. 5다 H 로. 네. 정답입니다. 어. 와, 난 1단계에서 끝날 줄 알고 아. 진짜 노심초사했네. <웃음> 어, 저도 막 되... 너무 긴장이 되네요. 천원 획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2단계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쉽게도 또 원피스 문제예요. 위대한 항로와 신세계의 최종 지점. 오직 해적왕 골드로저가 이끈 로저 해적단만이 그 존재를 확인한 전설의 섬이 있죠 그 섬의 이름은 원피스 아닌가요? 네 원피스.. 네 아니 네, 원피스에서 나왔던 <웃음> 이야기고요 섬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섬의 이름이 원피스가 아닌가? 그쵸 <웃음> 보물이.. 보물의 이름이 원피스고요 야이 사장님 큰일 났네 자 여기서 찬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네찬스 네, 전화 찬스 드릴게요 전화 찬스요? 야 2단계에서 전화 찬스를 아까 그 매니저분들이 있었잖아요 한번 네, 전화해서 네, 네, 네. 한번 물어보시죠 아.. 전화기를.. <웃음> 전화기를 들고 갔는데? 지금 계단이 안아계시지 않을까요? 아마도. 아 그러면 한 분만 아, 불러볼까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주인 찬스를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매니저는 아니고요. 네. 저희 이제 자주 와주시는 우리 손님분이세요. 아 문제를 내네요. 그러니까요. <웃음> 갑자기 문제요? 네. 말씀으로 한번 이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웃음> 어, 안녕하세요. 여기 나토에 자주 오고 있는 치즈라고 합니다. 아, 자 문제 낼게요. 위대한 항로와 신세계의 최종 지점. 오직 해적왕 골드 로저가 이끄는 로저 해적단만이 도달한 이 전설의 섬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섬이요? 네. 그랜드라인은 아니더고 아, 어, 이분도 모르시는데요? <웃음> 이거 정답 들으시면 100% 아! 열 거예요. 5, 4, 3, 2. 이스튜브로인가? <웃음> <웃음> 땡! 아, 아직도 아. 아, 못 맞추셨네요. 정답은 라프텔입니다. 아. 아니, 어떻게 2단계에서. 고심의 끝에 문제 5단계까지 만들어 왔는데 네. 야 2단계에서 이게 끝날 줄은 몰랐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가시면 되고요 <웃음>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보자면 네 저는 미선이 입니다 아! <웃음> 아 맞다! 아 내가 이걸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네. 아자 어찌됐든 이렇게 퀴즈까지 다 풀어봤고요 나이스토이 사장님은 2단계에서 실패를 하셨습니다 혹시나 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은 피규어 매장이 없으셔도 되고요 일반 콜렉터 분들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 누구나 출연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이 근처에 살고 계시던 우리 제이덕군과 <웃음> 네, 이렇게 촬영을 해서 너무너무 즐겁고요 아네 네. 조금 조금씩 이제 차곡차곡 계단 쌓듯이 발전하는 나이스토이가 될 테니까 많은 시청과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나이스토이 유튜브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제일복권이라든지 라이브 방송 같이 하고 계신데 보면 시청자분들이 항상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한마디 그냥 음... 잠깐 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네, 나이스토이라는 이제 놀이터에서 어른이들만의 놀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항상 편하게 오셔서 편하게 즐기고 가시고 나중에라도 변치 않는, 이제 절대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징어 사장이 될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주시고 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